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소개한 다운 뉴에이브 16보다 조금 더 크고 비싼 20인치 휠사이즈가 탑재된 뉴에이브 20을 소개합니다. 16인치 뉴에이브는 안정적으로 속도 내기가 미친듯이 어려워서 짜증내면서 달렸던게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제 몸에서 뉴에이브 탑승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20인치는 좀 다르더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열심히 라이딩 해봤고요 솔직하게 리뷰해봤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뉴에이브 20의 가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6인치보다 비싼 2 4 0만원이고요도시형 미니벨로치고 꽤 고가입니다. 모터는 36V 250W 토크센서 방식이고요 파스모드 전용으로 뉴에이브 16과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후륜모터가 아니라 센터모터라는 점입니다. 아마 미니벨로에서 센터모터를 접할 일은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센터모터는 민첩한 파워출력 반응을 요구하는 m t b 에 주로 탑재됩니다. 되고, 도시명이라 하더라도 자이언트의 패스트와 패스트 로드처럼 어필 성능과 가속력을 우선시한 27.5인치 휠 사이즈의 전기자전거에 탑재되거든요. u 에이브 역시 어필 성능을 우선시하는 전기자전거로 설계된 탓인지 20인치에는 센터모터가 적용되었더군요. 그래서 어필에서 주행해봤습니다. 모터의 출력이 그리 높지 않은 관계로 약 8에서 12% 어필 코스에서 주행했었는데요. 이는 남산 초입부터 주차장까지의 경사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파스모드 2단계로 설정해서 출발하고 10%가 넘어가면 최대 출력을 사용해서 달려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솔직히 후륜모터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이언트의 패스트처럼 어필을 인식하는 반응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고요 여느 토크 센서 방식처럼 페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계속해서 모터가 출력되는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뿐 센터모터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은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토크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도시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후륜모터의 토크센서 방식도 이정도는 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에 a 브 16보다 순간 출력이 높은 편입니다. 파스 모드 1단계로 설정하면 약 8에서 9km/h로 낮은 편이지만 2, 3단계는 약 13에서 20km/h 정도로 높은 순간 출력이 발생되죠. 10%가 넘는 어필에서 3단계부터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고 큰 힘들이지 않고 약 15km/h 속력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6인치 UAV는 각 모드별로 약 1에서 2km/h씩 파워가 상승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강한 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가운데 있으니까 휠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과 무게중심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겠네요 페달링 자체도 뒷바퀴에 모터가 있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뒷바퀴를 정비할 때도 수월하니 센터모터의 기본 장점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16인치 뉴에이브와 동일한 36V 7A입니다 최대 70km를 주행할 수 있었는데요 뉴에이브 16은 파스모드 2단계로 사용했을 때 70km 이상을 주행했던 것과는 달리 20은 아무래도 무게 차이가 있고 센터모터의 순간속력 차이가 영향을 미치다 보니 같은 2단계 모드를 사용하는데도 배터리가 소모되는 게 눈에 띄게 빠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거의 70km를 주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어비를 활용한 속도 유지 재미가 쏠쏠했기 때문입니다. 체인 링이 42T, 카세트가 11에서 32T로 구성된 저단 기업이지만 고단으로 설정하면 충분히 속력을 높이고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파스모드를 2단으로 설정해도 25에서 2 7 k m h 를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으니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이 현 저히 줄어들죠. 16인치처럼 속력을 낼 때마다 꿀렁거리는 현상이 없고 평지를 달리지만 다운힐을 달리는 것처럼 페달이 가벼워지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으니 속도 유지력도 상승하더군요. 휠 베이스도 더 넓기 때문에 16인치보다는 조향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장애물을 지날 때 좌우가 마구 비틀리는 일도 줄어들어서 주행성이 한층 나은 것도 사실입니다. 접이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시트포스트를 앞으로 접는 게 아니라 높이를 낮추는 일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탑재했다는 겁니다. 시트포스트를 접지 않아도 되니까 다시 펼쳤을 때 각도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페달을 뽑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동일합니다. 폴딩 과정이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쉽고 간편하다는 점 그렇지만 폴딩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u a 이 20은 평지에서 속력 내기가 수월하다는 것과 조향성이 안정적이라는 것, 출력 모터의 파워가 더 높다는 것이 16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쁘고 날씬한 감성 프레임 디자인이고 전기자전거치고 무게가 가벼운 편이라는 장점을 지닌 대신 배터리가 일체형이라 탈착이 불가하다는 공통적인 단점은 유지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의 전기자전거에 240만원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지 말지는 소비자의 선택이겠습니다. 그럼 두바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애정어린 수신료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주도 행나하세요 여러분! 띠링띠링!